너무 <웃음> 수치럽다 <수치스럽다. 수치스럽다. 웃음> 옳지, 옳지, 옳지, 옳지, 아, 옳지. <웃음> 아, <웃음> 옳지. <웃음> 옳지. 옳지. 예지 옳지, 옳 암, 옳지. 옳지. 옳지. 옳지. 옳지. 옳리야지마 우리 나무 우리 나무 작은 건 노리지 않는다 어이구 어디 이리 이리 이리 아니 아니 가지마 제발 자, 이리 와 올라 커지 올라 재밌는 어, 소나 <웃음> 나와 들어가지 마어 누구 들어갔어 아, 지금 악니야? 아 헷갈리겠네 한 마리씩 다 들어가는 거 봐. 어? 아 볼이 물 좋아하는구나. 볼이 저거 물쳐 먹어 저거. 그거. 물 I'm n r i d o t e 출, 출 일이 여기 뱀이 없나? 뱀은 다 들어갔죠? 진짜 잘보우신다 와, 진짜 맛있겠다. 이불판에 이렇게 잘 굽는 사람 처음 봐. 다, 다 망하는데. 진짜 대박. 이렇게 먹나? 개꺼? 개가 Aku ini revo ya, revo ya, kamu lagi ngapain, p 기봐 a a 악미 저기 있잖아 악미 저기 있냐? 저기 있다 미 박미. 악미가 어? 누구야? <웃음> 보고 있어 새네들 페프도 갈래? 페프도 갔다 올래요? 페프도 갔다 올래? 갔다. 페빠도 가자 코비 코비야 아, 아, 아, 아, 화내지마 아, 세 아직까지 살아있네 코비 <웃음> 좀 찍어줘 코비 <웃음> 코비야 화났어? 화났어? 코비 화났어요? 어. 코비 화났어요? <웃음> <웃음> 코비 화났어요? <웃음> 얼굴 어떻야 하이. 하이. 얼굴 어떻야된이야하이 얼굴에 뭐이요 그게 <웃음> 잘생친구 옆에 이친구 오, 이 친구야. 오, 이친구이렇게 잘생겼냐? 맨날 오, 이서 맨날 갖고. <웃음> 뭐 가져왔어? 몸을 구거야 <웃음> 하이 하이 하이야 나 봐봐 공 갖고 왔어? 공 갖고 온거야? 우리나무 나무 어딨어 나무 나무 우리 나무 <웃음> 우리 나무야 나무 응. 응. 어리 어리 가져와